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그그끄첫 소리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크로 끄지요? 가위 그그그아 기구 기기키 중에 기죠 그다음 에구 구는 넘버 나인 구꾸쿠 중에 구 카트 카트, 꼬리, 꼬리, 고 꼬, 코 중에 꼬. 구두, 구두, 구, 구, 코 중에 구. 커피, 커피, 커커커 중에 커. 그 다음에 바나나를 까다, 까, 가, 까, 카 중에 까, 까다. 기차, 기차, 트레인, 기. 그 다음에 코, 코, 크입니다. 꼬치구이, 꼬치구이, 고, 꼬, 코 중에 꼬, 꼬입니다. 다음 문제도 똑같이 첫 소리를 찾는 겁니다. 고기, 고기, 미트, 미트, 고기, 고그 다음에, dog, 개입니다, 개. 개, 개, 개 중에서 개. swing, 그, 네. 그네. 카메라는 카메라, 카메라. 코끼리, 코끼리. 쿠키, 쿠키. 꼬마, 꼬마. 깨다, 깨다. awakening, 깨다. 끄다, 끄다. 불을 끄다. 그 다음에 태그죠, 꼬리표. 꼬리표, 꼬입니다. 꼬리표, 꼬.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 코, 코로나 바이러스, 코. 그 다음에 스파이더는 거미, 거미, 가, 거, 고 중에서 거입니다. 첫 소리를 쓰는 거죠? 카메라에 카, 카, 크, 아 쓰시면 됩니다. 크아, 크아 쓰는 겁니다. 테이머런은 카. 그 다음에 웨일, 이는 고래입니다. 고래, 고래, 고, 고, 그 오. 그 다음에 하이트, 하이트, 키입니다. 키, 키가 크다 할때 키, 크이 키. 테일, Tail, 테일은 꼬리입니다. 꼬리, 끄 그, 오, 쌍기역의 오. 프로그는 개구리입니다. 개, 개. 크로우는 까마귀입니다. 까. 끄아끄아 f u r i t u r e 는 가구입니다. 가, 가, 그아, 가그 다음에 까치 맥파이는 까치 끄아, 끄아, 까그 다음에 crab 크랩. crab은 개입니다. 개, 어이, 개입니다. 개 카드, 카드, 크아 영어 알파벳의 큐, 큐, 크유 큐그 다음에 페퍼 고추, 고추입니다. 그, 오. 그 다음에 두 개를 보고 고르세요. 같은 걸 고릅니다. 개구리, 개미. 개, 개입니다. 아이. 코피, 코트. 코, 코. 가구, 가수. 가구, 가수. 꼬마, 꼬리. 꼬마, 꼬리. 키, 키위. 키, 키위. 까마귀, 까치, 까마귀, 까치, 기차, 기구, 기차, 기구, 코끼리, 코요테, 구두, 구, 구 구두, 카드, 카메라, 거위, 거미, 거미, 거위, 고추, 고래, 고추, 고래, 단어를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쓰면 됩니다. 고기의 고, 기의 기 찾아서 고기. 카드입니다. 카드. 카드. 크아드. 꼬마. 꼬마. 키지죠? 꼬마. 끄오마. 꼬마. 쿠키. 쿠키. 쿠키는 영어로도 쿠키지요? 쿠키. 커피, 커피, 그어 피, 커피, 커피, 가구, 가구, 그아 그우, 가구, 키위, 키위, 크이 위, 키위, 꼬리, 꼬리, 테일입니다. 꼬리, 가 가, 루 가루 파우더입니다. 가루 가루 구두 구두 드레스슈즈죠. 구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글 자음 그크끄 같은 가죽 묶여 있는 소리 구분하는 첫 소리 구분하는 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이 문제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